근데 네, 짙카다. 그렇지. 이래서 골프채로 사람을 때려 박는 거구 <웃음> 특수 폭행이야. 그냥 폭행이 아니야. 특수 폭행이야. 골프채로 오, 사람을 묵직해, 때리면. 오, 시키게. 이거 아. 아이언이 이제 세터 오리네. 저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칠 클럽이 있어. 차가 번호가 다 적혀 있지.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달라. 우리 78군. 그렇지. 얘들은 예, 생김새도 다르지. 골프채가 가방에 가득 채웠을 때 14개가 들어가. 그룹이야. 예. 우드 그룹. 드라이버 1번 우드, 그리고 뭐 5번 우드, 3번 우드나 그리고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우드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아이언이라고 불러. 5번 아이언,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 아이언도 하나의 그룹이야. 그리고 영어로 적혀있는 거는 웨지라고 불러. 피칭 웨지, 어프로치 웨지, 샌드 웨지. 웨치. 이렇게 웨지가 한 종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을 굴리는 퍼터까지.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의 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가장 중간인 아이언 중에서도 중간 번호인 7번으로 7번 가장 많이 시작을 해 음... 음. 아이언이 왜 아이언인지 알아? 쇠라서 아이언이 소재가 쇠라서 그럼 우드는 왜 우드일까? 나무겠지? 그렇지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어 골프채를 아... 그런데 요즘은 나무보다 더 좋은 소재인 티타늄이라는 소재로 바꿨지만 이름은 그대로 우드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나무였고 진짜 쇠였어 가공이 안돼왜좀덜다왜 자꾸 사람을 칠 생각만 해? 아니 영화에서 <웃음>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웃음> 왼손만 그냥 한번 펴봐. 왠손? 손바닥. 왠손? 손 사이즈는 나랑 비슷하네. 그러면 아, 장갑은... <웃음> 응. 장갑은 이렇게 사이즈별로 남자 같은 경우는 22, 23, 24, 25, 26까지. 센티미터는 뭐야? 센티미터는 여기에서부터, 중지에서부터 음. 여기까지의 길이. 손목까지. 그렇지, 손목 끝나는 그 시작되는 부분. 음. 이 부분까지의 길이를 기반으로 이제 장갑 사이즈를 정하면서 이제 손의 두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 똑같은 길이더라도 좀 얇으면 은 정사이즈를 끼는데 손이 좀 두꺼운 사람들은 한 사이즈를 크게 끼는 게 낫겠지. 장갑은 왼손만 낄 거야. 어, 양쪽도 끼는 게 아니라? 응, 왼손만 낄 거야. 겠다 응, 장갑이 음, 종류가 음, 두 가지가 음. 있어. 하나는 양피, 양가죽. 음. 그리고 하나는 합피, 합성피어. 합성, 합성 그래서 양가죽 같은 경우는 22호를 쓰고 합성가죽 같은 경우는 23호를 껴. 왜? 진짜 가죽이거든 양가죽은 그러니까 늘어나 아 그래서 좀더 작은 걸로 내가 착용을 하다 보면 내 손에 맞춰서 늘어나기 때문에 내 손에 딱 맞는 것보다는 한 치수? 반 치수 정도 작은 거 껴서 내 손에 길들이는 게 정말 좋아 그리고 또 하나 장갑은 낄때 가장 좋은 거는 양피 가죽 장갑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꽉안채고어한건 왜? 그래야지 나중에 내 손에 맞춰서 점점 늘어나서 이게 딱 맞아지지 아 그래서 응. 그러니까 이건 양피? 합성피요 그리고 양가죽이 진짜 가죽이니까 훨씬 더 비싸고 내구성이 더 안좋아 그래서 골프용품은 저렴할수록 내구성이 좋고 비쌀수록 내구성이 안좋아 그리고 장갑을 지금 왼손에만 꼈잖아 왜 왼손에만 꼈어 여기를 그립이라고 불러 어, 손잡이? 어 손잡이 그립이라고 불러 이게 소재가 고무야 예전에는 나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고무랑 진짜 가죽이랑 둘다 있었어 그립이 좀 저렴한 채는 고무였는데 이제 다 고무로 바뀌었어 근데 고무다 보니까 사람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쉽게 미끄러지거든? 그래서 마찰력을 줄이고자 장갑을 끼는 거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수 그렇지 근데 그중에 왼손반 장갑을 끼는 이유는 왼손 학력이 오른손 학력보다 부족하니까 마찰력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 오른손은 마찰력이 좀 적어져도 힘으로 버틸수 있는데 왼손은 힘이 부족하니까 마찰력이 부족해 어? 그럼 왼손 잡이면 반대로 끼겠다 그렇지 대신에 채도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스윙을 하니까 아, 아예 좌우대칭으로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왼손에만 장갑을 끼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채를 잡을 때 배울 건데 음. 왼손이 더 끝에 있고 오른손이 더 아래에 있어 채의 가장 끝부분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마찰을 시켜서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약간 막 막판 보스같 잡고 있어는거 그렇지 그래서 왼손의 마찰력이 오른손보다 더 중요해 장갑 없이 껴도 상관은 없는 거지 상관은 없지, 장갑을 없이 끼는 프로 선수들도 있어 실제 시합 때도 장갑을 안 끼고 치는 프로 선수들이 있었어. 과거형인데? 어, 어, 어, <웃음> 그,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어, 시니어 투어 나가고 계셔. 어, 근데 거기서도 장갑 안 끼고 치고 계셔.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야. 세계 랭킹 1위도 프레드 커플스라고. 응. 이름이 커플이야. 다 <웃음> 다 써? 다 써? <웃음> 난 솔로인데. 너도. <웃음> 나도인데. <웃음> 아, 그, 그런 얘기는 할것 <웃음>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커플이야.